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타잔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아, 그간 잘 버텼는데 아. 아침부터 목이 좀 칼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스튜디오 바닥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어제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해가지고 아침에 차도 한잔 마시고 막 그랬는데 이게 목 아픈 게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이 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쎄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몸살인가? 처음에 콧구멍을 쓰셨습니다 음성이 떴어요 목을 쓰셨습니다 양성이 떴습니다 아 일단 내일 토요일인데 오전에 바로 일단 바로 그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러 갈 거고요 아 지금 아, 진짜 이게 토, 일, 월다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나요? 네? 이것도 그냥 음성이다 음성이다 라고 이 우주의 기운을 보면 음성이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음성이다. 제가 키트는 양성이나지만 왔 사실은 음성이다. 었 오류다. 뭔가 오류가 난거다 나는 음성이다. 나는 음성. 양성이니? 양성이야? 기침 <웃음> <웃음> 네 나니? y 네 누군지 아니? 내미 y 이잔 o 니야잔 m 죄송합니다 네 격리 s 일차가 되니까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질렛 프로이드 격리 5일차입니다 사실 코로나 양성뜨고 나서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컨디션이 너무 왔다갔다 해가지고 괜찮아졌다가 또 목이 아팠다가 열이 났다가 약 먹고 약반에 잤다가 이 5일차 되니까 조금 살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코로나가 걸린 게 너무 솔직히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아니 뭐 억울할 게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 뭐 3분의 1이나 벌써 걸렸고 코로나 오히려 확진이 안 되면 뭐 사회생활에 <웃음>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라는 뭐 그런 말을 농담으로라도 하는데 어떻게 풀려가지고 뭐 놀고 다 놀고 억울한 하는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어 제가 금요일날 증상이 나타났었고요 토요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단 토요일에는 tv 프로그램 제가 섭외가 들어와 가지고 촬영을 가는 날이었어요 오전 11시에 그래서 담당 작가님이 문자로 타자님 책도 가져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그 자가진단 키트 두술 뜬걸 보냈어요 작가님 제가 왠지 양성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게 촬영은 뭐물 건너 갔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일요일 라인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많이 왔었거든요 취소표 겨우 겨우 진짜 겨우 겨우 두장 구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랑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못 가죠 또 심지어 그 직전에 취소해가지고 유약금 5만원 물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면 퇴근하고 나서 회사 근처에서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부콘서트가 있었어요 동해적성 북콘서트 티켓 제가 못간 티켓이 여기 있네요 어, 다행히 또 김승호 회장님 인스타 계정에서도 북터크 실험을 또 라이브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뭐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일월에 있는 스케줄 중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정말 믿고 싶지 않았고 예 그랬는데 이것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예 주로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 북쉘프 k s h e l f 있죠. o s h e l f bookshelf, bookshelf, bookshelf, 읽 o o k s h e l f b o o k s 을 e l 니 bookshelf, bookshelf, 을 o 고 k s h e l f bookshelf, bookshelf, b o o k 물도 많이 주고 어쨌든 뭐 어째어째 자가격리를 지금 5일째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몸이 거의 다 회복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콧물 좀 나고 장기침은 아직 하긴 하지만 그 목에 유리조각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이제 사라졌고요 열도 잘안 나고 이제 두통 조금 있고 아참 그리고 오늘이 또 선거 날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잠깐 다녀 그 투표하러 나갔다 올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투표소가 저희 집에서 어 30초 거리요 30초 거리 진짜 조금만 멀었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좀 쐬는데 너무 가까워 가지고 코뭐 콧바람 쐬라고 내보내 주는 건 아니니까 금방 투표만 하고 들어올 건데 어쨌든 좀 그건 아쉽다 이제 6시 반이 됐기 때문에 저는 확진자 투표를 하러 합법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마스크 두개 깠어요 혹시라도 누가 동옮기안 되니까 아, 생각보다 좋은데요. 걷는 법 까먹은 줄 알았는데 안 까먹었네. 아, 밖에 좋구나. 오. 오. 오 밖에 나갔다 오다니. 와, 이게 합법적으로 나갔다 오는 건데도 이게? 뭔가 뭐를 그 짜릿함이 있고 별로 나갈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뭐 집에 환기도 잘 되고 해도 잘 들고 해서 나갈 생각 없었는데 다르다. 역시 밖이 좋구나. <웃음> 진짜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 진짜. Guys, it's dinner time. Vietnamese service. Today's menu is go. Oh my gosh, it's jokbar. 와우 wow. 진짜 감동적이다 맛이 너무 맛있다 아, 며칠 동안 배달음식 진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never 격리 기간이 얼마 안, 남, 안 남았지만 배달보다는 좀 해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격리 6일차입니다 예 이제 뭐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제가 방금 그뭐 식재료를 좀 시킨다고 요기오 마트를 좀 주문을 했는데 김말치 갈국수, 크라비 오잉. 이거 하나만 시켰는데 두 개를 주셨네? 아닌가 두개 시켰나? 어쨌든 샐러드 하고 드파르, 에스맨, 스펀처, 젬런, 인챈셀. 어쨌든 오늘 <웃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그냥 간단하게 간장 올리 올려 올려고나좀해 먹으려고요.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제 배달도 질렸습니다 해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이게 간장 알리오올리오 이게 간장 알리오올리오라고 여자친구가 개발한 굉장히 초간단 레시피인데 저는 그 맛이 안 나요 안에 있는 게힘들지 않아요 막 뭐가 뭐 엄청 먹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 먹고 싶은 요새 다 배달이 되니까 그런 건 불편하지 않았는데 진짜 불편하고 느낀 게 뭐냐면 과자 먹고 싶을 때 탄산수 하나 먹고 싶을 때 와, 그거는 배달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최소 주문 금액도 막 채워야 되고 비마트 같은 건난 진짜 딱천 원만 들고 가가지고 뭐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탄산수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뭐라> <뭐라> <뭐라> <웃음> 소중한 단전주. <웃음> 아씨. 아 진짜. 오 흔다 흔다 흔다. 나. 안녕. 어... <웃음> 허니. 안녕. <웃음> 잘 지내? 어? 문 앞에 대고 말좀해 봐. 방음이 잘 되나 너무 무니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감금되 있는 저의 여자 친구가 다녀갔습니다. 와, 이거 제가 이게 좋대요. 코로나 걸렸을 때목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때 이게 굉장히 좋다더라고요. <웃음> 맛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좀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이게 목 부은 것도 좋다 해 가지고 요거 사줬고 나가기 전에 자가 키트 검사를 한번더 해볼거에요 근데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자친구가 사다 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젓갈! 오마이거우쉬! 어갈오 s c h 넥쥐이스! a 렌 오늘 저녁은 이거다 그리고 <웃음> 이거는 내가 기대를 못했는데 아 <웃음> 이런 또 선물을 오마이 갓. s h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푹 눌렀으면 yeah let's get it on, uh -huh. 경리 마지막 날입니다.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 잘 쉬었고요. 달려 보려하는 순간에 살짝 태클이 걸리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잘 쉬었고 재정비 잘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한국 타단의 모습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